오늘 학습 목표는 창업의 기회와 창업 정보 발굴 및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구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창업 기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기회란 순간적으로 유래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더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와 기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하려는데 어려움을 봉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디어는 기업과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이디어만 강조하다 보면 즉 좋은 기술만 있다면 라 또는 좋은 서비스만 있다면 라 저절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라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그것에 더해서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즉, 기술성뿐만이 아니라 시장성이 있어야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디어와 시장 가능성이 합쳐진 의미가 바로 창업의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업의 기회는네 가지 본질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다가오는가 이 아이템이 소비자에게 정말 매력적인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기 적절한가 예를 들어서 불황기에 초호화 아이템을 출시한다든지 호황기에 저가 아이템을 출시한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특수 상황인 팬데믹 이후에 곧 시작될 경기 침체 시기에는 소비의 양극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양극화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방식과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로 시장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반짝이는 아이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아이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매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창업의 기회를 어렵게 포착하였다 하더라도 이 기회의 창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열려있는 동안에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회를 밝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실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창업기회의 창이라는 것은 창업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현실지, 현실적인 기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인데요 창문처럼 기회의 창이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템에도 도입기, 성장기, 세트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가 어느 단계에 진입을 요구하고 있는지 현재 포지션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창에 열리기 전에 시장에 진입을 시도한다면 라 일정 기간까지 개발하고 버텨야 하는 비용적,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합니다. 기회의 마지막 단계에 세태기에 유행이 다 지난 다음에 진입한다면 라 실질적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시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요 예측 등의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중요 성공 요인을 보면 아이디어, 창업팀, BM모델, 그리고 자금 조달, 중요한 타이밍 등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요소의 실용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자의 흔한 실수들을 보면 충분한 시장 조사와 분석 없이 막연한 기대치로 창업을 한다든지 경쟁이 심한 아이템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남들이 잘 된다고 하는 아이템으로 시작하는 경우 일단 되건 안 되건 해보고 잘 되면 계속 해보겠다는 라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템의 철저한 준비와 진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적절한 타이밍의 부재로 인해서 창업자 중에 약 80%가 3개월 안에 포기를 하고 90% 이상이 1년 안에 도태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래의 변화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볼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성공적인 창업가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따라서 환경적인 트렌드를 잘 파악하여 기존 비즈니스 제품 또는 서비스와 실현 가능한 기회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 포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 트렌드를 분석해야 됩니다.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패스트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패스트 분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정치 제도 변화, 어 예를 들어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탄소 배출권 강화에 대한 부분들, 경제적인 변화로는 팬데믹 이후의 경제 침체 예측, 유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가격 변화 등 사회 전문적인 변화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의 인식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라 새로운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변화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게끔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의에 대한 변화로서 새로운 소비자의 변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깊게는 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 그 패턴이 보이게 되고 이 패턴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시작은 문제 상황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발견해서 해결책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발현하는 것입니다. 즉, 창의성은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국내 현지화하는 경우,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들 중에 상당수가 해외 서비스를 모방하여 탄생한 아이디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몽이라든지 미리캠퍼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변화와 메가트렌드 예측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종 포럼이나 인터넷 그리고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이 메가트렌드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사회의 큰 변화와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사업에 공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기업들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객들이 당장 원하지 않는 제품에 초기 에 작은 시장에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새로운 기회에 소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 자체가 상당수 수요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에 틈새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즉박리담회식 사업과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 높은 VIP 서비스 그리고 고급 서비스 품질이나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공급 전략도 틈새 시장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즉 무엇이 고객을 좌절시키고 짜증나게 하는가 무엇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신경을 쓰게 하는가 무엇이 비싼가 얼마나 과하게 지불해야 되는가 또는 고객들이 어떤 위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들은 무엇을 잃을까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고객이 밤에도 잠을 못 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과 이점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고객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무엇인가? 고객의 새로운 제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창업자는 이런 문제점을 공감하고 해결하고 그에 대한 자금과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가지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로는 시각장애인이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체적으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텍스트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지만 상품 이미지에 제공하는 정보는 음성으로 전환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해외 쇼핑몰에서는 월마트나 아마존 등에서는 이미지상에 나와 있는 영양성분이나 기본 정보를 모두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는 사업 아이템은 훌륭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이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기법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마인드맵 그리고 브레인 브레인 라이트닝, 영꽃 기법, 만다라 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법과 많이 사용하는 스캠퍼 기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캠퍼 기법은 오스본 체크리스트에서 발전된 방향으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용하거나 응용, 변형, 때로는 확대, 축소, 그리고 대체하고 재배치해서 그 역전된 결과를 통합하여서 제품을 변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 가능한 천막을 청바지로 응용한다든지 보드를 스키보드가 스노우보드로 같이 연결된다든지 이런 변형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팥빙수의 팥을 인절미로 대체한다든지 또는 마법과 천자문을 결합해서 마법 천자문이라는 만화를 만든다든지 스마트폰과 워치를 결합해서 스마트워치 또는 애플수박에 빙수를 얹어서 애플수박 빙수라는 운영적인 면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응용면에 있어서는 상어 지느러미에 차단을 해서 수영복을 결합해서 이런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국내 농업진흥원 최우 수상을 받은 과수업체인 탑플루의 정성채 대표님은 과일을 수확할 때 기계로 따지 못하고 사람이 직접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전방향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전방향 자동차, 즉 탑승한 채로 어, 조이스틱을 조정하면서 전후 좌우 상하까지도 움직임으로 인해서 작업자가 고개를 들거나 팔을 뻗지 않아도 자신의 눈높이에서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농업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한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또한 변형,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건을 변형하고 확대, 출석하여 서 노트북의 상단과 하단을 분리해서 키보드와 타블렛을 분리하고 노트북을 뒤로 접어서 타블릿 PC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도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스위스의 유명한 가방 브랜드인 프라탁은 트럭의 방수포와 안전벨트를 활용해서 한 개밖에 없는 가방을 제작하였고이 가방으로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죠. 제품에 있는 기능들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선풍기에 프로펠러를 제거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날개 없는 선풍기 기존 시니어들이 사용하기 불편했던 그 폴더폰에다가 그냥 많이들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재결합하여 카카오 전용 폴더폰이라든지 이런 스캠퍼 기법을 통해서 많은 제품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획법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창의력을 도출하려면, 과거에는 삼상이라고 해서, 어, 마상, 침상, 측상, 즉, 말리나, 침상이나, 화장실에서 이런 창의력들이 많이 발현이 되었고요. 지금은 3B, 버스, 배드, 베스, 즉, 버스나 침실, 욕실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놔두었다가 모여서 그것이 유래카하고 아이디어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CNN 창업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모아두었다가 그것이 트리거로 해서 한 곳에 발현할수 있게끔 기록하고 저장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아, 창업 아이디어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